예배 모범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그 제목이 뭐죠? 예배 중 헌상에 대하여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 헌상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 서론으로요. 어, 예배 중그 헌상을 이렇게 가리키는 용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연보예요. 연보. 이게 연보가 무슨 연, 무슨 보죠? 이게 버릴 연 도울보입니다. 버릴 연 도울보. 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내놓아서 남을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연보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물질을 내놓는다라는 뜻으로 주로 가난한 자와 미자립 교회의 구제를 위한 헌금을 가리킵니다. 그 가난한 자또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고아 과부 필요한 자 그리고 에그 교회 간의 그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마게도냐 교회가 아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했던 것에 사용되었던 게 연보예요 아 그래서 바울이 음 어, 내가 갔을 때 따로 연보를 하지 않고 내가 갔을 때 당신들 교회가 연보를 꾸준히 해서 모아 놓은 그 주일날 그걸 가지고 내가 어, 이렇 그 고린도 교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연보를 모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정교일치의 시대, 그러니까 어, 정교일치가 그러니까 어, 그 교회의 그 기독교가 거의 국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예,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정교일치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예, 예, 국교가 되는 정교일치의 시대에는요 교회 운영비인 11조를 세금처럼 따로 거두었기 때문에 예, 교회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그뭐 헌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세금에서 아예 그냥 교회가 쓸 운영비를 세금으로 전 국민이 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배 중 헌금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중 헌금 순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 중 헌금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로 사용되도록 그러니까 종교일치 시대에 예배 순서 안에서 교회 운영비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다 이렇게 교회 운영비를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아 목회자 사례, 뭐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 때는 목회자 사례비라고 하잖아요. 목회 후원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회 후원금을 주고. 또 건물 뭐 이런 것도 다어 국가가 다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렌트비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중그 헌금 순서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구제하는 용도로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관습 때문에 대륙의 개혁교회, 특별히 이제 독일 국교로 있었던 독일교회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대륙의 개혁교회에서는 잘 보세요. 연보는 교회 운영을 위한 각 가정의 분담금으로 따로 송금하고 예배 시간에는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이 좀 나뉘어지죠 연보하고 주일 헌금의 개념이 조금 나뉘어져요 사실은 그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그 헌금이나 연보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 연보의 개념은 어, 이게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 그 교회 운영을 포함한 구제나 이런 것으로 하고 주일 헌금은 어, 따로 어, 이렇게 드려지는. 이렇게 좀 용도가 나뉘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그 이제 오늘날 대부분 복음주의 계열의 예배에서 드리는 헌금은 이걸 그냥 다 모든 종류의 헌금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와 헌금을 구별하지 않아요. 연보 구제 또 교회 간의 어떤 지원 또뭐 교회 운영 또 목회 후원 뭐 이런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는 감사와 또 어떤 절기 때 드리는 또 어떤 이런 지정 뭐그 다음에 선교 이런 것과 구별되지 않고 그냥 그 헌금인지 연보인지 그냥 거그 안에 다 포함돼 버렸죠 헌금 안에 연보가 다 들어, 들어가 있는 예. 신약에 와서는 연보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연보인지 헌금인지 아무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구별 없이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순서에서 연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제 예배 순서 안에 연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왜냐하면 연보는 교회 운영비나 구제비나 뭐 목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지정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연보라는 말을 예배 순서 안에서 쓰는 것은 사실 용어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헌금이라고 하는 예배 중그 순서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또 있죠 이 헌금은 드릴 헌 쇠금자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드리는 돈이죠 드리는 돈 헌금이라는 말은 드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돈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돈을 드린다, 돈을 바친다. 이말 역시 예배 가운데 행하는 헌금의 의미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바친다. 사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니잖아요. 돈만 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훨씬 우리 자신 특히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걸 요구하시는데 돈만 갖다 낸다? 그게 헌금이다? 헌금을 돈을 내는 것으로 헌금을 이해한다면 그건 예배 순서 안에서 적합한 용어가 아닌 거죠 그냥 헌금 자체가 돈을 바친다니까 그래서 어 드리는 돈을 통해서 사실은요 어, 사실 헌금 속에 우리가 그 정말 요구받는 것은 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예배 순서 안에서 헌금 순서 헌금이라는 단어로 용어로 쓰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봉헌 또는 헌상 저희 그 우리 예배 순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봉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다 뭐라고 돼도 마, 맞아요, 괜찮아요 헌상이라고 되어 있죠? 봉헌은 받들어 받친다 헌상은 받들어 올려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 라는 의미예요 산제사로 드린다 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봉헌 또는 헌상 그러므로 이 예배 중 헌금 순서, 헌금 순서예요. 헌금 순서 또는 연보 순서라고 해도 돼요. 헌금 순서 속에 우리는 그 그것을 봉헌 또는 헌상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헌상이 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헌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그 안에 갖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봉헌하는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 헌금왜 해야 하는지 이제까지 알고 했다 그냥 하니까 했다 왜 해야 하는가 알아야 돼요 먼저 헌금에 대한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답으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돈놓고돈 돈 먹기 아닙니다. <웃음> 제가 아이 참 오래 전에 들었던 그 설교 중에 11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11조를 하는데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를 오른쪽 봉창에서 끊어서 11조 하면 왼쪽 봉창으로 10의 2와 3이 들어옵니다 어, 여러분 10의 1조를 하면요 한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이게 헌금을 이렇게 무슨 황금 거의 알 낳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헌금에 대한 오해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뻥튀기 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더 주신다. 그래가지고 선 11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와, 들어보셨구나. 돈이 좀 필요하면 미리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돈을 이만큼 하면 더 들어오니까 선 11조 더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또 그걸 간증해요 음. 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는요 내가 그만큼 하면 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네. 맞이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헌금 하면 하나님이 그뭐 병원 갈거그돈 아껴주고 타이어 타이어 크날거그 해주고 뭐 헌금 안 하고 1일조 떼어먹은 그돈더 나간다 뭐어 그러는 그 돈대로 나가고 1일조 하면 1일조대로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일차적인 오해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보답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한 그런 거 잘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실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내는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하나님이 충족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보답이 되지 않습니다 헌금? 보답되는 하나님께 보답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죠. 아, 이제 억지로 아멘을 시켜야 돼. <웃음> 여러분 우리가 창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예정 장로교 신앙 안에 개혁교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정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붙듭니까 그런데 그 예정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곧 그것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너희를 만들려고 너희를 예정한 것이다 그래서 어,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신 거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받으셨죠? 네.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되가으시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낸 거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러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으로도 보답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더 씌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 예수님의 피한 방울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이온 우주를 다 팔면 피한 방울을 살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저와 여러분이 적셔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량하게 헌금이랍시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물질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보답이 됐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런 목적으로 무엇을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되지가 못합니다 일단 헌금에 대한 첫 번째 오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답으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되갚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 봅시다. 두 번째 시작.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은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린다라는 것으로 헌금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헌금이 될수 없어요. 물론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에요 은혜를 보답했다라는 것이 헌금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하나님께 향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갚는다는 것 자체가요 만의 일, 천만 분의 일이라도 했다가 아니에요 그게 치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는 우리가 내는 물질로 갚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헌금에 대한 오해를 지금 잘못된 오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아, 보답으로 헌금을 보답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인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해결해 주고 어려워 먹게 해 주겠거니 하는 것 잘못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그갚음 모습으로 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만 더 함께요. 헌금은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하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 예,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거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 이게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 아, 그리고 뭐 물질, 건강, 음, 뭐또 잘생긴 외모, 우리 중에는 한 사람 빼곤 다안 그렇지만, 아, 그, 어,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도 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기게 해 주시고 나는 이상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게 해 주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해 주시고 나는 이러이러하게 생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 나온 거죠 <웃음> 우리 중에 아무도 아무도 우리 정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요배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몸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허락하셨을 때 주신 영혼도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그, 그, 그 아니 그 집은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집이든 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기 전에는 종이었어요 물질의 종 또는 뭐 먹는 것의 노예,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진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사, 어떤 자냐면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청직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청직이에요 이게 청직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제가 11조로 설명을 할게요 11조는요 11조 아 10, 10개 중에 하나 그게 11조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가 11조가 아닙니다 10개를 10, 성경이 말하는 11조는요 10개를 대표하는 하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열의 열이란 뜻이에요 좀더 쉽게 10의 10이 성경이 말하는 11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 11조를 내가 그 한다는 것은 11조를 감당한다는 것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청지기적 자세예요 과거에는 10의 10을 가지고 우리는 그10 1 십의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 안에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십의 십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의 십의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십의 일을 통하여서 어떤 걸 배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십의 구를 청지기로 10의 9를 맡겨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10의 9를 써보는 거예요 청지기죠 예전에는 10의 10의 노예요 종으로만 살았었는데 이제는 10의 10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10의 9를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10편 50편 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하십니다 내가 내 너의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님의 짐승들과 이게 잘 보세요 물질 가지고 너에게 속한 재물 가지고 가지고 가져가지 않는데요 이는 보세요 삼님의 짐승들과 산천초목 다그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래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들의 짐승도 누구 것이에요? <웃음> 여러분 거예요? <웃음> 하나님 것입니다 내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이게 줄인다라는 게 사실은 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인데 하나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나 설령, 내가 먹을 게 없달지라도 너에게 아쉬워서 손 벌리는 나여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응? 내가 뭐, 너, 너가 있어야만 내가 유지되는, 그, 그, 그, 그거 아니다. 내가 숯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에게 지금 짐승 와서 죽이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황금 특별히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대접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순량을 요구하고 염소의 피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속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떠한 복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살고 있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 하나님이 살려내신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풍성케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얻는 것인데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하면 또 교회를 내가 또 책임지고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이 내가 내는 헌금이 아니면 이 교회는 유지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혹 갖고 헌금을 연보를 하고 있다면 안 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지 않지? 그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실 거예요 이번 주부터 큰일 났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떻게 배우죠? 응급실에 들어가서 배워요 어? 정말 몸에 큰 병이 생겨서 죽을 자리에 가서 살려놨고 보면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여탈 생사화복의 주인은 나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내 생명이 경각에 붙었을 때 그때 비로소 배우게 돼요 물질의 주인이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어떻게 배운다고요? 여러분 완전히 파산하고 홈리스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내몰리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게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내 재산 다 잃어버리지 않고 어?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그 분깃을 누리면서 이것을 물질의 주인을 배우는 것이 헌금생활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걸 내니까 어, 그뭐 교회가 그만하게 있고 그 아니요 여러분의 돈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면 예,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 여러분들이 그, 예, 그 우리가 그, 그, 그 교인 총회를 통해서 그 공동회를 통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통과시키잖아요 예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뭘, 뭘 뭐, 뭐 공업적이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뭐 갑자기 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요 아무것도 뭘 생산해내는 것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요 올해 우리가 세운 예산이 얼마인지는 여러분 아세요? 네. 그게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다 가합니다 동의합니다 채청합니다 하고 가합니다 통과했어요 우리 교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배워나가고, 각 개인이 배워나가고, 각 가정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어, 그 연말의 결산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찾아보고 오세요. 그 우리가 어그 물질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물질의 청지기다. 나는 나는 청지기다. 나는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나는 청지기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입증 확증은 내가 11조를 통하여 십의 9를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모르면 십의 9를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을 배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헌금의 진정한 의미 잘못된 이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요 헌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 그 뭘나타난다고 뭘? 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것 11조가 10의 10을 대표하듯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통해 자신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처럼 믿음으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 믿음이 경험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요 어, 참 자신이 그 주인으로 살아요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부모로서 자녀들의 주인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떠날 때도 자기가 주인을 해야 되는데 안 가봤잖아요 그곳은 자기가 주인이 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죽음에 대해서는 좀 두렵죠 여기가 이 땅에서 내가 청직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떠날 때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청직이여 나의 착한 종아 그렇게 듣겠죠 이, 이, 이 자세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 순서에서 나타나는 헌금은 그 하나님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 그러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전탁합니다 하나님께 신탁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의 실제는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진짜 손발이 떨릴 때가 언제예요? 정말 돈 앞에서 손발이 떨리잖아요 뱅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돈, 돈에 대해서 우리가 손발이 떨리잖아요 나는 돈에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나,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졸림 여부를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나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밀어 넣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입증 확증이 뭐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은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하니까 어, 봐서 어, 이렇게 눈치 봐서 적당한 금액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게 그거는요 어, 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죠. 그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그 무슨 로타리 클럽, 클럽 가입비 그다음에 이런 때대에서 내는 할당금 내듯이 이렇게 내는 헌금은 그건 교회 생활한 거고 믿음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는 교회 생활로 그냥 회비 내듯이 한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나는 한 것인지 하나님은 내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손발이 떨렸는지 여러분 손발 떨리지 않고 하는 것은 믿음 못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1일 이제 다음 시간에 11조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11조라는 규례는폐해졌어요 그러나 그 11조의 그 연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 안식일이 뭘로 바뀌어요? 주일로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 사계명이 뭐죠? 뭐예요 사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것이 연속성으로 주일로 와 있는 거예요 어? 안식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서 주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아 이제 안식일은 구약에 그러니까 패졌으니까 아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패하신 그 패했다라는 게 쓸데없다 다 버렸다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11조라는 규례 자체 10의 1이 아, 거기에 막그 그 유대인들처럼 그 거기에 정확하게 전까지 다 맞춰가지고 피니까지 맞춰가지고 딱 하는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규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11조가 가르쳐주는 10의 10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고 그 정신 안식일이 주일의 정신으로 여전히 남아있듯이 11조의 정신 그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청직의 분명한 자세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있다고요 신약의 교회가 여전히 10개명에 대하여 언약의 개명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성취된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10의 1조에 11조에 사로잡혀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11조를 가지고서 의와 인과 신을 증거해내는 11조로 그것들을 표현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11조가 여전히 사용되어진다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이 부분은 다룰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공동체를 어, 여러분 어, 예배 순서에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수요 예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우리가 지금 수요 모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 예배로 하죠, 예배. 예배라고 하면 성도들이 더 생각하고 오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면, 그 예배 순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헌금 순서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주심, 강복, 그, 강복 선포가 있어야 되고, 오퍼링, 헌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 예배는요 개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 인터넷에서 아니면 혼자 하는 그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 안에 있는 헌금이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공동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그 몸은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헌금 순서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요. 이 헌금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님께 함께 올려 드리는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구나. 드려짐이구나.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의 말씀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찬양 기도 봉헌 헌상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헌금 순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어, 이 헌금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주님께 함께 올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어, 웨스미스 대유리 문답 5번에 보면요. 어,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윤구집사님. 소유리 문답 가르치니까 대유리 문답은 잘 모르시죠. 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요 이거 우리가 지금 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알아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의무예요또 하나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갖는 이두 가지 의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배우고 배우고 또 익혀가야 돼요 또 하나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거 있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지켜지고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 이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존립되어지고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각 성도들은 이 일의 의무들을 배워가야 돼요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예배 예배에 어떠한 태도로 참여해야 되는지 모임에는 공적 모임으로 우리가 정한 곳에는 어떻게 신실하게 함께 해야 되는지 예배 순서 안에 있는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의무 의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헌금은 어, 뭐 내가 내도 되고 내 형편에 따라 안 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출애국기 34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함께요 나기에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출애국기 34장 그 앞부분 이렇게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이게 안식일 속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리고 어그 장자는 다 대속할 하며 그리고 안식일 날내 앞에 나올 때는 이게 거룩입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어그 어, 그, 가장 뭐그 7가지 절기가 레이기에 나타나지만 이세 가지 절기 6월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세 절기는 이스라엘 장정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는 그 요구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절기, 세 절기 속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추레키스 23장 15절 같이 읽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랬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예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아비벌에 정한 때 이게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고 하는 그런 이, 이 뒤에 계속 보면 뭐 오순절 뭐 초막절 이 절기 때마다 어떻게 나오지 말아라. 빈 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 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든지 이 삼대절기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그 어린양의 피를 여기 보면 어린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그 아비벌에 정할 때가 유월절이잖아요. 어린양의 피, 어린양의 피. 그러니까 그 계속 안식일이나 절기 때 설명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피를 기억하게 그 안식일이나 절기가 목적하는 바는. 그래서 여기 빈손이라는 말은요. 빈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레캄입니다. 레캄 뜻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에요.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사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그거예요 물론 빈손으로 나, 나오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 그냥 그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 아니잖아요 올때 어린 양이든 순념소든 뭘 가지고 산비들기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피를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헛된 것 빈손이라는 의미가 단어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뭐가 헛된 것이냐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죠 결국은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그런데 마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그 성막에 나올 때마다 또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짐승을 그렇게 많이 잡게 해요 수천 수만 마리들을 왜 잡게 해요? 기억하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을 기억시켜 주려고 기억하게 계속 그것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하여 나올 때 어떻게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 재물을 가지고 오라 너희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양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올 그러니까 재물만 가지고 나왔다나는거 그러니까 빈손 아니야 그 그게 아니라 정말 어린양의 피를 기억하지 않고 재물 끌고 오면 그건 빈손인 거예요 갑자기 이해가 어려워졌죠? 아니 뭐 들고 나오면 재물 끌고 나오면 빈손 아니잖아요 그건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죠 헛되게 하는 거죠 헛되게 그래서 말라기 해보면 너희가 가지고 온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어? 뭐 끌고 왔어요? 마음 없이 그냥 그 어? 마음에 없는 절뚝발이 눈먼거 그러나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담고 나온 게 아니죠 그게 헛된 거라고요 빈손이라고요 성도만이 기억하세요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예. 연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헌금 여기 그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헌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헌금인 것으로 어린양의 피의 죽음을 하나님은 구약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헌금입니다. 내가 내는 헌금이든 연보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에 대한 그 믿음, 기억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얼마를 냈는데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누구 만나서 식사 밥값 내듯이 교회 와서 아 내가 예찬 먹으니까 내가 그래도 식사 준비하는데 이 정도 밥값 내듯이 그거 헛된 것이라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라 내가 얼마를 냈든지 간에 그 금액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빈손이요. 빈손. 아,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니까 아, 알아주겠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막 내고 있으니까. 아, 네. 헛된 거라고.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헌금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연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보가요 음, 그, 이렇게, 이렇게 헌금과 연보라는 개념 자체를 제가 아까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연보가 어, 교회 유지비로 사실은 구제비 유지비로 쓰여지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헌금 또는 지정헌금, 목적헌금 또는 선교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것으로 있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뭐그 연보 속에는 교회 뭐 우리 이제 렌트 사용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우리 예산 안에서 잡혔던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부 뭐 필요한 교재 교재 라든지 또 목회자 사례비가 아닙니다. 목회 후원금 이런 것들로 연보가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헌금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실은 연보든 헌금이든 그 개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개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 기억하세요. 아, 내가 헌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은혜를 에,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구나. 기억하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자, 그, 그것은 하늘 영광 보자라는 표현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설명이에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으로 부여하고 풍성하신 이가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서 나시지도 않고 그리고 여인숙에서도 나시지도 않고 편안한 가정집에서 오시지 도 않고 구시 오신 모습이 말구육간에 오시죠. 구유통에 오시죠. 근데 그 이유를 지금 고린도서 8장 9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말구육 구유통에서 말 밥통 안에서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다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우리 중에 나는 나는 넉넉하지가 못해요. 집도 없어요. 맞아요. 상대적으로는 나는 뭐 그래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의 가난함 속에 상대적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우주만물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처럼 가난하게 오신 것은 그 앞에 우리가 부유한 자죠 너무나 넉넉한 자죠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나를 오히려 부욕해 부유한 자로 우리 자신을 대접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가 이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증거한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난저 사람보단 다 돈이 없어 난저 사람만큼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헌금도 어, 나는 내 형편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나는 안할 거야. 이렇게 내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증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증거.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연보요 헌금이라고요. 연보는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유지 분납하는 유지를 위한 그런 개념이고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감사와 지정과 목적과 구제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예배 때 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돈을 얼마를 내라는 거야 어? 어떻게 뭐 그러면 다 그냥 에, 어떻게 얼마를 내야 되는 거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웃음> 다음 시간에 안 오시는 분들은 에, 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부담스러워서 <웃음> 에, 여러분 부담되면 안 내도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알거니와 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모르거니와 하면 다음 주에 안올 거예요. 알거니와 하는 분은 다음 주에 와서 우리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헌금을 해야 되는지 같이 배우기로 해요.